이번 영상은 라스트 오브 어스의 주요 줄거리와 결말 등 강력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들이 너티독 본사에 불을 지를 정도로 격한 여론을 만들어냈으며 c d 를 반갈죽하고 가루가 되도록 박살내버릴 어 만큼 사람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있는 작품이죠 그럼 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스토리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에비가 조엘의 머리통을 홀인원시키고 엘리는 분노하여 묶여있는 에비를 찾아가서 풀어준 뒤에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가신다고요? 당연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스토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작품이 pc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그것은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등장하는 애비를 근육근육한 백인 남성으로 등장시키고 조력자들 또한 아주 명석한 백인 어린이들로 등장시켰어도 이 스토리는 망했을겁니다 자 먼저 이번 이야기에서 pc질이라고 지적받는 레즈비언 흔히들 라스트 오브 워스 파트 2의 제목을 앵그리 레즈비언이라고 비꼬와서 말하곤 하는데 사실 이 점은 스토리의큰 중점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설정 노름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빠르게 임신을 해서 극장에 짱박힌 뒤로는 스토리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동양인 이제 중간에 에비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에비의 목숨을 구해주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두 남매? 자매? 가 아시아인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뭐 동양적인 미풍양속을 집어넣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엘리의 동료로 등장했던 제시 또한 동양인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특별함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았죠 끼키야 중간에 내가 너 타입이 아니라고? 왜 동양인이라서? 뭐 이정도의 자학드립 정도가 끝이라 토리에 별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 이 게임은 아시다시피 엘리부터 시작해서 서브주인공인 에비까지 여성 캐릭터들의 등장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별의 고정관념에 대해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며 굳이 여성이라서 라는 말과 행동 차별 같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죠 이처럼 라스트오어스 파트2는 생각보다 스토리의 pc질이라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았습니다 전편의 주인공인 조엘은 게임 시작 1시간 20분만에 앱이라는 캐릭터에게 골부채로 두개골을 가격당하여 머리가 터져 뒤집니다 자 이게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유저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엘의 죽음 자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작에서 조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딸인 사라가 군인의 총에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조엘의 전부를 빼앗았죠 그렇게 세상과 등지고 있을 때 조엘은 엘리를 만나 함께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딸과 같은 감정을 품게 되어 차츰 자신의 세상을 되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를 이용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상이라고 여겼던 엘리를 버려야 했었고 백신을 만들어 세상을 구하고자 한 파이어플라이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세상을 구하는 선택과 세상을 구하는 선택지에서 자신의 세상을 구하는 선택을 하고 병원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여 엘리를 구출하죠 사실 이 부분이 감동적이긴 했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엘의 행동은 자신의 세상이 두 번씩이나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때부터 이번 작품에서 말하고 싶었던 증오의 굴레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조엘이 전작에서 죽인 수많은 사람 중엘리의 수술을 집도하던 박사도 있었는데 바로 이 자가 에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비는 아버지와 자신과 함께 몸을 담았던 많은 동료들을 조엘의 손에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다시 에비에 의해 굴러가던 증오의 굴레는 결국 다시 조엘에게 돌아왔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엘의 죽음 자체는 이루어졌을 법 했습니다. 그래서 조엘의 죽음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왜 죽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전작에서 조엘은 주인공이었고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엘리를 구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를 플레이 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캐릭터가 가진 무게에 비해 너무나도 가볍게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원피스를 예로 들자면 흰수염이라는 캐릭터는 작중에서 매우 비중있고 매력있고 의리가 넘치는 캐릭터로 그려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전설로 남을 수 있던 이유는 죽기 직전에 캐릭터가 가진 비중과 무게감에 맞는 명언들과 행동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가서까지 꿋꿋하게 싸우다가 죽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그의 죽음을 추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에이스나 루피를 좀더 빠르게 등장시키기 위해 정상대전 초반에서 스쿼드가 찌른 칼을 그냥 즉사했다? 그렇다면 독자들이 신수염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아가서 원피스라는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했을지 생각해본다면 이 조엘의 죽음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얼추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물론 이런 작품이 소년만화와는 당연히 본질적으로 다르겠지만 그만큼 무게감을 가진 캐릭터를 너무나도 허무하게 가볍게 마치 비중이 하나도 없는 서브 캐릭터처럼 보내버린 상황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뭐 굳이 나름의 쾌분까지 시켜서 이런 죽음을 연출한건 그만큼 이 세계가 귀중있는 인물이라도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을만큼 잔혹한 세상이란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라스트 오브 워스 파트 2가 유저들에게 가장 지탄을 받은 부분은 이 스토리 전개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크게 엘리와 앱이라는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영화들 뿐만 아니라 게임들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연출이 들어간 구간이 아니라면 사건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약간의 곡선은 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점점 결말에 치닫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라스트 오브어스 2의 스토리 전개는 p c 고 조엘의 죽음이고 레즈비언이고 갑자기 배드신을 보여주는걸 떠나서 그냥 이런 이야기의 줄거리 자체를 이상할만큼 꼬아놨습니다 사실상 첫번째 게임의 엔딩인 엘리와 에비가 정면으로 대치하는 구간에서는 이미 플레이어들이 엘리로 플레이하면서 엘리의 감정과 엘리의 상황과 엘리의 주변인물들에게 몰입하고 그 감정들이 터져나와야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그러나 이 라스트 오브 어스는 여기서 이상하게 갑자기 앱이라는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방향이 아닌 뒤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앱이라는 캐릭터가 조이를 죽이고 나서 스토리에 작은 등장이나 몰입을 할수 있을만한 비중을 가지고 등장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플레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껏 결말까지 다 왔는데 갑자기 세이브 파일이 싹 날아가서 게임의 중반부터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2차적으로 스토리에 몰입이 안되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작중에서 두명의 캐릭터를 메인으로 세운다는건 보통 주인공과 그의 동료를 메인으로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인공과 동료였지만 갈등으로 인해 틀어져 적대적인 관계를 그리고 있는 캐릭터라든지 시작부터 주인공과의 마찰을 계속 빚었다가 그것이 폭발하는 것을 큰 이벤트로 활용하는 등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녹여놔야 그것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강한 것이라고 해도 납득이 되고 거부감이 덜 들기 마련입니다 초반에 애비로 플레이를 해도 사람들이 어? 얘는 뭐지? 하고 느끼면서도 별 불만 없이 플레이했던 이유는 사건의 진행에 맞춰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스토리의 흐름에 잘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식사랑 비교를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하면 뭐 아스파라거스 뭐 기타 버섯 등등이 등장해 고기도 조금 먹으면서 야채도 곁들이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고 그릇을 비운 다음에 후식이 나오게 되면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뜰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반만 덩그러니 내놓고 일단 먹으래요 그래서 먹었더니 갑자기 아스파라거스 2-30개를 내놓고 이걸 다 먹지 않으면 남은 고기를 안주겠다는 거야 아니 이러니까 식사하러 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다보니 뭐 반응 다양했죠 뭐 채식을 좋아하거나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했었거나 뭐 어떻게 먹든 신경을 안썼거나 그런 사람들은 음뭐그까지까 먹죠 하면서 와구하고 먹어 근데 또 몇몇 사람들은 일단 남은 고기가 먹고싶어서 꾸역꾸역 위장에 쑤셔넣는데 었 이게 계속 먹으니까 짜증이 나는거야 아니 그냥 고기 먹을 때 곁들일 수 있게 해줬으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고기를 밥만 주고 갑자기 이걸 다 안먹으면 진짜 먹고싶어서 온 후식이랑 메인디시를 안내주겠다 이러니까 정열받은 사람들은 포크 때려놓고 안 먹을랍니다 후식이고 나발이고 저옆 테이블에 가져다 주던지 알아서 하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존네 열받은 사람은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식탁을 엎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딱 그게 지금 라스트 오브 스파트 2의 여론이라면 여론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스토리의 결점 외에도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엘리 의 스토리와 에비의 스토리를 자기 적으로 엮게 만들고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개연성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회상신을 남발하게 됩니다. 첫 회상신으로 등장하는 엘리의 3년전은 1편의 엔딩 이후 조엘과 엘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장면이며 2년전의 회상은 엘리가 면역자라는 걸 숨긴다는 내용과 과거 이야기를 두고 조엘과 갈등의 조짐을 보여주죠 2년전보다 약간 시간이 지난 2년전에서는 엘리가 1편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을 알게되어 조엘과 직접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엔딩파트로 넘어가기 직전에 게임이 시작되기 전날에 다나와 있던 사건으로 넘어가며 엔딩 직전엔 조엘과 이날의 갈등을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보통 회상을 사용하는 경우엔 짧게 과거 이야기를 그려내 현실의 세계 의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 이벤트가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구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이미 조회를 죽여놓고 왜 그랬었을까 라는 과거의 과거를 설명하는데 계속해서 이용하는 장치로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상을 하기 전과 후의 장면은 스토리의 진행상 회상과는 별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죠 오히려 이런 회상씬들은 게임의맨 처음으로 배치하였다면 초반부터 조엘과 엘리의 갈등을 그려내어 1편과 2편에 좋은 이음새가 될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이걸 스토리를 납득하지 못한 채 진행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자꾸만 개연성을 강제로 주입하는 용도를 이용하는데 그치죠 조엘같이 비중있는 캐릭터를 자꾸만 시체파리 추억파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게임의 시작부터 그려냈으면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보다는 훨씬 매끄러웠을 것이며 조엘의 죽음도 더 비통하고 납득이 갔었을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아니라 말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앞서 설명했듯 이야기의 첫번째 결말 부분에서는 갑자기 애비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바로 4년 전으로 이야기가 흘러가 에비의 주변인물들이 조엘에게 모두 도륙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야기의 흐름상 무언가를 주입하려기보다는 에비라는 객체에게 캐릭터성과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제 말만 따라 사실상 처음부터 플레이해야 하는데 내가 얘를 왜 플레이하는 것 정도는 이해시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애비의 인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또다시 스토리를 해집어놓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도망간 오원을 찾기 위해 본인이 속한 부대의 대장의 말도 쉽고 그가 있는 수족관으로 떠났는데 여기서 찾아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3년 전으로 돌아가 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다시 4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나선 뜬금없이 야스를 하는데 여기서 스토리 연출의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면서 인물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 그래도 엘리 끊고 돌아와서 유저들이 몰입이 안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과거회 상을 하다보니 이제는 몰입이 안되는 걸 넘어서서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대가 어디인지 헷갈리기까지 시작하였죠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흘러감에 따라 둘의 감정과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해야 하는 사건을 야 얘네 야스한다? 근데 왜 그런지 알아? 하면서 옆에서 얘네가 원래는 이런이런 이런 사이였고 이랬고 이랬고 라는 설명충 같은 파트가 되어버려 이해가 되기보다는 흥미를 뚝 떨어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스를 결정적으로 인물간의 갈등 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스토리를 자기적으로 쥐어짜내다보니 더더욱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보다는 거부감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말부는 증오라는 테마에 맞게 끝끝내 엘리가 에비를 찾아내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에비를 죽여야 하지만 살려줍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서 또 3차 충격이 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동료를 죽인 잔악무도한 인물을 살려준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인물의 심리 변화와 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비틀기 위한 커다란 사건이 있어야 보는 자들로 하여금 납득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엘리는 모두를 잔인하게 도륙하였었으며 큰 심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치트키 마냥 또 조엘 시체 파리하면서 서로를 향한 증오의 굴레는 wlf와 세리파이트의 전쟁 처럼 너무나도 잔혹하고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이런 증오의 굴레를 용서를 통해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납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프로파간다 를 위해 엘리라는 캐릭터를 팔아넘기는 꼴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되고 잘 만든 작품이 맞지만 사건들을 파편화시켜 스토리에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산개시켜놓아 너무나도 집중이 안되는 난해한 텔링력으로 인해 유저들이 공감도 몰입도 안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엔딩에서는 이조차도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말도안된 스토리와 결말에 분개를 할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에비 파트를 통째로 날리고 DLC로 출시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에비의 스토리가 가진 의의가 너무나도 옅었고 스토리 흐름에 방해만 되었죠 왜 그랬을까? 이제와서 질문을 하기엔 정말 많은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닐 드럭만은 결코 실력이 없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는 너티독의 프로그래밍 인턴으로 들어와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라스트 오브 어스는 그가 대학 시절 만들었던 설정들을 구체화시킨 작품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쭉 게임 디자이너와 작가로 참여한 언차티드 시리즈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을 만큼 그의 손을 거쳐간 작품들은 명작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본 적이 없는 작품들 뿐이었죠 이런 작가가 미쳐서 약을 빨지 않고서야 이런 허술한 수준의 스토리텔링을 보여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이 모든 것은 닐 드럭만이 원하고 예상했던 바입니다 게임 출시 전닐 드럭만은 gq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속편을 내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맞는 선택일까 끊임없이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게임은 너무 신성시되며 엔딩 또한 너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꾸 사람들은 속편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며 그 중에서는 전편을 끌고 오라는 의견과 유럽이나 일본을 배경으로 한 전혀 다른 게임을 만들어라 라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ip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했었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전작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1편에서 보여주었던 진정한 의미의 엔딩을 2편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친성시하는 일부분을 해체시켜 버릴 겁니다 전작의 팬들은 이 게임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스토리,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캐릭터 모든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을 괜찮았다 보단 열정적으로 증오하기를 원합니다 디스멘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드럭마는 애초에 전작을 해체시키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왜 뜬금없이 잘 만든 게임을 굳이 해체시키려고 하냐 여기서 우리는 해체주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탈근대주의 일반적으로 일컫는 모더니즘에 반하는 사상으로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성 중심에 대한 회의를 보여주는 사상입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신의 뜻, 즉 종교 아래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를 거쳐 종교개혁, 산업혁명 등의 다양한 과학과 물질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인간을 도구화하고 개념화시키고 사물화시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합리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등장하여 서구의 세력들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구 중심의 생각들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점점 붕괴되었으며 기존의 이런 모더니즘적인 문화의 회의감을 느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옳고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금 해체시키면서 새롭게 재정의를 하는 것이죠. 해체주의는 이런 틀을 깨 부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통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잘 만들어진 작품은 잘 빚어진 예쁜 항아리가 아니라 산산조각나버린 항아리에 해당되는 셈이죠. 쉽게 설명해서 그동안 남녀간이 사랑하는 것이 옳고 정답이라는 틀을 깨부셔서 동성간의 사랑을 인정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늘 드럭마는 이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부쉈습니다 기승전결을 그리는 스토리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스토리 전개 백인 남성이 주인공이 되는 게임 한 명의 시선만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전개 등등을 말이죠 드럭만이 말하고 싶은 건증후의 굴레, 살인의 잔인함 등등이었죠 그것을 이제 1편의 너무 완벽한 엔딩을 해체시키면서 2편으로 다루고자 했고요 결국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드럭만이 의도적으로 망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론가들은 그 점을 본 겁니다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평가를 주었겠죠 뭐전 IGN 직원이 리뷰를 잘못 쓰면 블링리스트에 올라가니까 다들 좋게 쓰는거다 이런 폭로가 있었는데 IGN 재팬에서는 단점 다적고 7점 주고 그랬거든요 그냥 생각하는 걸 포기하면 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요 평생을 우리가 이해 못할 그 예술품 중에 저만아 찍어두고 17억을 호가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그 그림이 17억이나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이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17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일반인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게 왜 17억이나 받아먹는지 저도 이해 못해요 이처럼 드럭마는 작품을 가지고 해체를 시키면서 하나의 예술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이건 예술품이고 게임은 일반적인 대중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이 게임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 그럼 그 작품은 대중적으로 작품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돈을 받아 처먹었다는 이야기도 라오어2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웹진이 100개가 되는데 이걸 호평을 받자고 소니가 다 매수를 시켰다? 그것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닐드럭만은 1편의 너무나도 완벽한 엔딩을 해치하고 재정립하여 세상에 내놓은 예술을 선보였으나 이를 알아본 웹진들은 박수를 쳤고 이를 못 알아본 일반 대중들은 저게 왜 17억짜리 그림이냐고 성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평론가와 대중들의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게 설명이 안되거든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제가 처음으로 산 플레이스테이션의 첫 게임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게임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말을 보았을 땐그 어떤 교훈도 여운도 없이 깊은 생각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론가도 나름 전문가들이며 그 수많은 전문가들의게임의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걸 전혀 느끼질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오히려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싹다 매수당했고 예술가병에 걸린 미친놈들이다라고 보기엔 한두명도 아니고 그 많은 백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호평을 했기에 그냥 그런 사람들을 싹다 미친놈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비논리적이었거든요 뭔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게임의 면모가 숨어있는 건가 내가 게임을 하다 졸았나 내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거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게임이라는 건 평론가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대중들을 위한 것이죠 물론 평론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결국 이 대중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건 근본적으로 게임이 가진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보면 3편도 제작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과연 드럭마는 다음 작품에서 어떤 충격적인 것을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여러가지 의미로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